네라로라롤라리오로로롤로로라교 <립>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닥치는 대로 족대질 해가지고 잡히는 고기를 먹어보자. <립>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민물에서 족대질을 닥치는 대로 해서 얻어 걸리는 물고기들을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상어정으로 어떤 거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잡힌 걸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그러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돼.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Let's 고... 그러분 솔직히 제가 원하는 게뭐 맥이 가물치 요런 큰 것들인데 사실 거기 가서 송사리만 개반 대잡아서 송사리 200마리 먹을 수도 있어요 이봐 자 여러분 오늘 닥치는 대로 족대질 해가지고 아무거나 한번 먹어볼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 경기도 연천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다는 영하 한2 3도 되거든요 근데 연천하면 또 누구예요 여러분 상렬이 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채내한님이면안돼 형님 이게 뭐예요? 잠수할 때 있는 슈트인데 슈트가 얼어 <웃음> <웃음> 진짜 어렵네? 오! 이거 입을 수 있어요, 형님? 못했어요, 여러분. <웃음> 그리고 요즘에 뭐가 많이 나와요, 여기? 맥이 엄청나게 나오고요. 맥이 크기 어느 정도예요? 제가 저번에 맥? 잡은 거나 30에서 한 40? 이런 거 취급 안 합니다. 그냥 어? 맥이. <웃음> 여기 보여드릴게요. 잡아놓으신 <웃음> 게 있어요? <웃음> 이게 왜 이렇게 커? 오! 어? 이야! 여러분, 사이즈가 맥이 이거, 와, 외래종것다 이거. 이게 몇이에요? 5잔데, 이것도 짧은 거예요. 이게 큰게 아니에요? 오, 제가 크네. 여기가 이제 채니 형이 양식장이라고 해가지고, 배고프실 때마다 이제 술한잔없을 <웃음> 때, 맞죠?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잡으러 갈 건데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죠 형님 Let's go.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 대박이다 진짜 다른 나라 같다 와. 자 형님은 바로 이제 잠수를 하신 게 아니라 위에서 족대지를 하시다가 좀 깊은 데 있으면 잠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나고 합니다 오물 진짜 맑다 여러분 물색이 미쳤는데 이 맥이랑 가물치 같은 애들이 진흙 밑에 좀 숨어있는 경우가 많대요 손이 떨어지면은 근데 지금 굉장히 추워가지고 밑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볼록하게 좀 튀어나와 있다고 합니다 가물치 같은 경우는 여 가... 왜요? 깊어서 아저 아, 예민해요 형님 아 어, 미안해요 <웃음> 나 따라오면 안돼 형수님 따라... <웃음> 얼마 전에 한번 빠지셨다고 빠지고 <웃음> 싶 왜요? <웃음> 어? 아 깜짝이야 메기다메기다어디 <웃음> 어디요? 깊어요? 깊어 깊어 오 그냥 잡아주세요 메기가 벌써 나온다고? 대박이에요 여러분 역시 연천 놓치셨어요 형님? 아니 잠깐만 아나다나다오오기이기 어, 애기 이기한20 되겠다 그죠 기다려줘? 방생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쪼고 갈나 이거는 1인분도 안 나와가지고 오오오오 오, 오. 오, 가라 가라 어, 여기. 여긴 아예 관통하네요, 형님. 어? 아, <웃음> 자, 그래도 지금 들어가자마자 또 봤어요. 자, 여러분, 시작이 좋습니다. 가물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경험으로는 저 가을 쪽에 조금 많이 쉬고 있거든요. 아, 어우씨, 개보보인다. <웃음> 아, 가운나시 같아 형님 자 진짜 아무거나 큰거 하나 나와라 자 그럼 보시면 저쪽에 막 송사리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가물치나 메기, 쏘가리 요런 애들이 요런 송사리들 다치인대로 그냥 다쳐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송사리 요런 작은 물고기가 많은 곳에 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어얘 메기 종류인데 아 저거 뭐였지? 아 여러분 저거 아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알고 있는 데 너무 예쁘다 잡아서 페페 먹이고 싶다 이거 뭐야? 아나원불군선줄 알았네 리발 원불군선 다시는 안 잡을 거예요 요런 진흙 여기 잘 봐야 돼요 네 송사리밖에 없어요 리발리 여러분 모무 나왔습니다 모무 모무가 뭐냐면 저기 아래에 있는 물고기 보이시죠 뭐 저게 모래무지라고 사실 굉장히 맛있는데 잡어로 취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잡아볼게요 네 빠져나갔어요 어, 잡으셨어요 형님? 어. 이따 보러 갈게요 형님이 뭐 신경한 거잡아왔다고 하시는데 저기로구경을못 가요 저 뭐지? 지금 물고기 스프레 한 마리 있거든요 저기 대가리 보이시죠? 저기 대가리 근데 좀 작은 종류긴 한데 아 가무치 새끼인갑다 한잡을게요 여러분 새끼 잡아서 뭐해요 먹지도 못하고 뭐야 나와 누구 있어요 여기? 누구 있죠? 안에 별로 도망간다. 너구리인가? 여긴 여러분, 너구리도 있거든요? 심지어 쪽제이도 있고, 칙도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삭, 삭. 뭐 잡았어? 아니요, 술풀에 이상한 거 있어가지고. 이상한 거? 동물인 거 같은데, 도망갔어요. 새 아니야, 새? 아, 새인가 보다. 내가 잡아왔거든. 왜? <웃음> 이게 뭐야? 이 새끼 아니에요? 얘가 다큰 거야. 헐. <웃음> 오리 종류인가? 논병아리 종류. 아. 어, 귀여워. 안 날아가, 잘. 오, 진짜 안 날아가네? 길들이셨네요. 내 거야, 내 야. 야이 야, 뭐 야, 야, 야, 야, 길들이기 완성. 가. 에헤. <웃음> 귀여워 오 이거 뭐예요 형님? 동사리 아니에요? 오 동사리 오한번 잡아주시면 안 돼요 형님? 손으로요 여기로 <웃음> 걸어가는데? 얘도 걸어 다녀? <웃음> 아니요 <웃음> 자 여러분 저쪽으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뭐 있어요 형님? 붕어 있어요 붕어요? <웃음> 아이씨 먹고살기 존나 <존많은데. 웃음> 아니, 뭐 손으로 잡으세요. 이것도 일자드시고. 오, 크다. 큰거 아니에요? 붕어 이 정도면? 작은 거예요. 취급 안해 아, 네. 어, 방생. 뭐 어, 예. 요 아, 아까 형님 방생하신 거구나. 연습할 뻔 했네. 형님, 바닥에 겨대는 조그마한 매기같이 생긴 거 뭔지 아세요? 동작에. 아, 선수 아, 이쪽으로 오세요. 또 빠지면 1분만 찍고 구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빠가살이 새끼요. 어우, 형님, 잠수하셨습니다. 형님, 올해 나이가 부르기죠, 형수님? <웃음> <웃음> 어우, 너무 멋있어. 잠수하면은 매기나 땅 속에 있는 것들이 형체가 좀더잘 보인다 그래가지고. 아, 어, 근데 저 민물에 미수원에 잠수한 게 쉽지 않으신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형님 가물치? 아 가물치인데 크기가 크지 않아요 아 너무 작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여기에 지금 관통할 것 같거든요 진짜 이건 새끼가물치예요 새끼가물치 너무 키우고 싶다 자, 이렇게 대가리 앞에 대고 예리블리자 여기서 엉덩이 살짝 툭 치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 그렇지 어어어 어, 어, 관통 관통 매직 좋습니다 <웃음> 여러분 그래도 가물치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큰놈나올거예요큰놈자 여러분 여기 송사리들 치어들 보이시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오야 저기 포인트인데 너무 깊습니다 들어가면 저리저어요 <웃음> 은혜 대성통곡 아 좋아서 웃을라나 냉명보험 때문에 가물 치야 가물치 <웃음> 어디니 저누워있는저매기 아니야 아, 장작이 리발 저 연기당한거 보이시죠 전설의 고향을 옛날에 여기서 찍었다고 합니다 구라예요 네, 지금 느낌이 옵니다. 족대지 경험 3개월 차인데이런 수로 있죠? 이런 수로 있는 곳에 항상 근처에 어떤 생명체들이 좀 살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보세요. 영환대들어가고 지금 벌써 개아제비 한 마리 나왔죠? 자, 여러분 저게 개아제비라고 하는 건데, 올챙이나조그마한 물고기들을 사냥해서 먹는 물에 사는 사막이라고 좀 유명한 거예요. 저 개아제비가 있다는 거는, 다른 렉기들도 있다는 거죠. 저 모무 레끼 모래무지 레끼이 가물치가 이런 진흙 속에 산다 그랬잖아요. 자, 이 진흙 속에서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은, 대가리만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도 헤어 있죠? 제가 키우는 페페, 페페처럼 헤호업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밖에 공기를 마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물 속에서만 오래 있을 수가 없 없는애기들이에요한 마리만 나와 나오면 넌 뒤지는 거야 여기 렁소년 모무 레아레비리바레기립자개의 잡이 한번 잡아볼게요 심심하니까 보시면은 되게 사마귀처럼 생겼죠 저 앞발로 사마귀처럼 똑같이 사냥을 해서 먹어요 러저버려 뭐야 뭐랑 지금 싸우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뭐 잡고 계신 거죠 잡았다 어? 자 드디어 형님이 오랜 잠수 끝에 오우 싸이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오우 야 실하다 얘. 얘 관통 안 하겠죠? 설마 테스트요 테스트 어, 어, 어, 어. 이거, 관통 못하죠? 사이즈 몇이에요, 이거? 한4짜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킵하실까요? 킵. 자, 그래도 외기 한 마리 했습니다, 지금. 엄청 큰 잉어 있어. 잉어요? 겁나 커. 6짜 어, 이렇게 넘어요? 잡아줄게. 호호호, 역시. 잡아줄게? 아, 든든해. <웃음> <웃음> 저민 <저맨식>. 씨. <웃음> 뭐야? 어, <오>, 뭐야? 포용하고 계셔야 돼요, 포용. 진짜 크다. 우와. <웃음> 우와, 몇 자예요, 이거? 8자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형님, 역대급이죠? 어, 우와. 여러분, 크게 보세요 괴물이에요, 괴물. <웃음> 형님 이 정도 기록이에요? 거의 기록이야 거의. 우와 오 주둥이 봐봐 필러 맞았네 살려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막 상관없습니다 형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아, 먹을 거 하고 가져가고 저는 잉어 먹어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얘는 <웃음> 살려줄게요 아 역시 형님 꺼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썸네일 하나 어, 찍으셔야죠 야, 뭐 찍어야지 어 놓치지 마세요 <웃음> 어, 어. 어.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형님 행위예술인데요 와 음, 진짜 여러분 사이즈 미쳤죠? 음. 어 어우 잘가라 물속에서 보면 더 크셨겠다 물속에서 씻지 이야 <웃음> 아까 잉어만한 메기 잡아주세요 형님 아, 오케이. 와 이거 진짜 크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실 발이 얼어가고 있어가지고 형님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컨텐츠가 이제 닥신 대로 족대질이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쩌다보니 이게 닥신 대로 체니아빠님 모기질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 계속 잡아볼게요 이 수염에 이슬매친 거록 같네 물총 싸움 뜰 사람 제보 받습니다 휴. 한 마리 추가요 뭐 잡으셨어요? 메기어 큰가요? 아까 거랑 비슷해 자메기한 아, 마리 추가 아, 그럼 저기서 형님이 매기를 잡으시니까 저는 가물치 노려볼게요 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자 여러분 저거 생선 꼬리입니다 생선 꼬리 보이시죠? 한 나뭇잎이네 리팔 죄송해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물총 받아라. 자, 그럼 지금 뭐, 감을 치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오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갑자기 깊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바닥을 보고 다니셔야 됩니다. 오, 오, 지금도 겠는데 오, 이씨, 더 깊어져. 아, 어, 진짜 죽는 거야. 이러다가, 은혜 진짜 울어. 아, 맞다. 이렇게 안올 거지? 어, 맥이 잡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오, 갑자기 왜요? 맥이 있다면서 <웃음> 아, 진짜 딱 비싸다. 이얘돌고래 어, 같이 생겼다. 보이시죠, 여러분? 야, 야, 야. 꽈를리발렇게 소모공이네. 승만이 더 하지 마. 와, 근데 진짜 발이 깨질 것 같아요. 아, 약간 군대 기억도 살짝 나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군대 있을 때 이제 발이 깨질 같 경험을 겨울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온 상태로 이제 밥 먹으려면 국이 나오잖아요 그 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저 국을 빨리 마셔가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국물에 발을 담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웃음> 물총 싸움 뜰 사람 자 여러분 타이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요런 타이어를 여기서는 무조건 꺼져 봐야 돼요 왜냐면 이 타이어 사이에 은신처를 삼고 메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없습니다 리발 타이어 옆으로 치워둘게요 이거 갇혀서 못 나오면 너무 불쌍하니까 다물치야 빨리 나와 인내심 한개 도달하세요 리발 레기야어 뭐예요? 잉어요? 어 큰데? 잉어 수염 있어요? 잉어인가? 수염 있는 거야? 아 있다 있다 아 잉어요, 잉어요 잉어, 잉어. 붕어인지 알았이 <웃음> 붕어 잉어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조그만한 귀여운 수염 보셨죠 자그 수염이 있으면 잉어고 없으면 붕어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얘네가 닮았기 때문에 거의 덮을 경우 둘이 와주시면 뒤진다고 해요 애기가 있어요? 잠시만 가볼게요 커요? 큰거 같아 아 완전 동굴이네 여기 다시 아, 어떻게 잡히자직권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웃음> 과연 과연 과연 자,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힘듭니다 그냥 잡고 재밌어 보이시죠 잡을 때 재미있는데 잡기 전에 과정이 힘들어요 나갔는데 아, 도망갔어요? 뒤로 나간다 디디나. 괜찮습니다 형님 여러분 이런 수풀 있죠? 그냥 한번 쑤셔볼게요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이게 잡힐 수도 있다니까요 네아 다시 안 할게요 잉어 잘봐봐 잉어 있어요? 어. 보이지 밑에 오 겁나 큰데? 자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다음에 발로 탑 밀어넣고 <웃음> 이야! 와, <웃음> 겁나 크다. 얘도, 오육자 되겠다. 무겁네. 손맛 좋네요, <웃음> 이모 잉어들이 이하네 이렇게 숨어있구나. 형님한테 쩔받고 하나 성공했습니다. <웃음> 형님,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야? <웃음> 자, 바로 방생할게요. 야, 야, 꺼려.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아유, 소 받네요. 자, 저는 이제, 오, 오, 미끄러워 진짜 걸로갈뻔 했네. 오, 은혜 돈벌뻔 했다. 생명보험. 여러분, 저 붕어 한 마리 잡고, 저 마지막으로 유종의미, 아니, 유종의미를 거둘게요. 오. 어... 아나나나나네이나나나 걷어. 나나어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요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 오 그래도 얘는 큰데요 형님? 얘네 이빨이 있어요? 입 잡으면 물어요? 아니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 안 잡을래요 <웃음> 저뭐 가져가면 될까요 형님? 아 오늘 아, 음, 음 잡은 거는 컨텐츠가안 나오잖아 그럼 또컨텐츠 준비해 줘야지 아어 아. 이거 가져가도 돼요? 어아 감사합니다 형님 근데 여기서만이라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제가 가져가도 돼요? 어 가져가 우와 진짜, 진짜 큰데? 아 오늘 이만한 거 잡아주고 싶었는데 아 아닙니다 형님 너무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오씨 너무 큰데? 네. 형님 해. 뭔가 좀 아까워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아니 아니, 아니. <웃음> 매운탕 한께안 먹는다고 안 죽어 우와. 오 얘는 진짜 씨알 좋다 얘는 한 진짜 육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어우 차가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 한 마리 한번 가져가서 은혜랑 같이 먹어볼게요 닫아버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대아빠님 구독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와 <웃음> 자 여러분 집으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매기를 들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은혜가 아마 자고 있을 거거든요 어, 방문 닫혀있다 자 여러분 제가 화장실로 간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요 메기가 생명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직 살아있어요 자 근데 좀 신선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관하려 할 건데 여기 두면 은 죽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으로 가야 돼요 넓은 곳이 어디예요? 네전 은혜한테 뒤질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컨텐츠를 위해서라도 한 번은 뒤져도 돼요 워터야? 어저 뭐야 로치톤인가 어, 자 여러분 이렇게 물 받았으면 이 메기를 꺼내서 이동시켜보는데 어, 무서워 잠시만 들어가라 그렇지 너의 뉴 하우스다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여러분 뭐 오늘 하루마다 보관해도 되는데 은혜한테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일 은혜보다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얘를 꺼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은혜보다 빨리 일어나서 얘를 일단 꺼내볼게요 어쩌면 저 뒤질 수도 있어요 내일 봐요 나닥나닥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이 됐습니다 다음날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왜 처음 맞고 있냐면요 걸렸어요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말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맞고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 화가 언제 풀릴 것 같아요 은혜야? 내년 네, <웃음> <웃음> 트레이지.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거든요. 네 들어와. 난 하수구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았어. <웃음> 오이 움직인 거 봐. 오. 오. 자, 여러분 원래 이 맥이라는 생물이 활발하고 활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야 잠깐만. 아오 야야. 언니야 몽둥이 가져. 몽둥이. 여러분 기절을시켜야것 같습니다 내 거만한 거큰거 있지? 그 몽둥이 하나 가져와 봐. 아, 오 오. 어? 네가 본내건 이거야? 완, 커 개가. 리발 럭큐나 하고 올게. 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디 신고 좀 하고. 유거하다나 가다 올게. 언니, 언니, 아, 아, 이자이자 조조들이야. 조용히 해 이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 매개를 지금 기절시켰습니다. 크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주둥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 어. 야, 야, 야. 야, 움직여. 어, 어, 어 잠, 시만 은혜야, 도와줘. 잠깐만, 여기 둘게. 플라이야 가래. 얘 내가 손으로 아까 이게 잡을라 했거든? 바로 팍 물어버리더라고. 봐봐. 오야 이거 안되겠다 잠시만 넌 뒤졌어 자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기절을 시켰습니다 잠깐만 근데 궁금한가봐 키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키스 키스 키스 키스, 키스. 자 여러분 이렇게 메기를잡아 아니 아니 체니 아빠 형님한테 얻어왔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은 큰거 가져가시라고 해서 큰거 주셔서 빨리 너 감사하다고 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메기를 오늘 뭘 해먹을 거냐 포를 싹 떠가지고 메기 회를 잘안 먹잖아요 민물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디스토마 되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디스토마가 많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 그냥 바로 비늘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비늘 사이에 디스토마가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 비스토마라고 했잖아 비스토마라 했어 내가? 응. 요메기는 비늘이 없어요 그래서 비스토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틀 비틀 제껴버리는 서브미션 채비언 아 요새 왜 그러지? 하하 <웃음> 저절들 그래가지고 회로 먹기는 조금 그래 왜냐면 메기 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무섭네 무서워 메기 회로 먹을게요 진짜 메기 잘 같다 오 진짜 뜨거워 <웃음> 에이 내가 좀 받아 쳐주니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어떻게도불갱아 터졌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얘를 포로 떠가지고 토치로 딱한 다음에 타닥기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대편 포를 뜯고 아니요그 반대편 포너 뭘로 해먹냐 바로 매기 양념 강정으로 해서 추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은혜가 진짜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컨텐츠 찍기 시작하면 바로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고프다는 타이밍이 뭔줄 알아요 그 생물을 봤을 때 추락 추락 <웃음> <웃음> 너 근데 진짜 그러지? 전성헌터파 부인인다 <웃음> 자 여러분 그러려면 요렇게 바로 손질해도 되는데 손질하기 전에 얘네는 굉장히 점액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목욕 가러 가자 자 하나 둘셋 플라이어 가래 요쪽을 뺐어? 어 뺐어 요거 닦았어? 아니 안 닦았는데? 너가 닦는 거잖아 이거 위리 <웃음> 자 여러분 매기에는 지느러미 쪽에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질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랑 닮은 게 빠가사리라고 있어요 그 빠가사리는 아래쪽에도 독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찔리지 마세요 뭐또야 도저 도저 조조조조 머리를 따가지고 목숨을 먼저 빨리 끊어줄게요. 하나 둘셋라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끊었다. 너 되게 다니는 사람 같아. <웃음> 조심해 다음은 너야. 이건 좀 더러운데? <웃음> 무서운 게 아니라 <웃음> 어. 똥 같은 느낌이구나. 어. 자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 다 빼줄게요. 너무 징그러가지고 여러분. 이왜 손에 징그냥그 가림맛 고 있는 것 같아. 평화 있어보지 오늘은 어 내가... 어떤 녀석을 썰어볼까? 카메라 찍나? 아니 무서워. 오늘 기분 내가 잘 돼. 알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매기 대가리인데 보통 매기는 뭐 먹어 오네요? 매기탕 그렇지 근데 매기매운탕은 물론 맛있는데 똑같이 제가 매기매운탕을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기대가리는 버릴게요 나는 또 매기대가리로 뭐 해먹는 줄 알고 기대했네 맞죠 여러분? 맞아요 괜찮아 이제 은혜 대가리로 아 <웃음> 자 그리고 보면 이게 매기 살이야 은혜 엄청 많지 살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이거 페페지?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약간 기괴한 행동 같은 거 하면 진짜 이게 세상에서 제일 기괴했어 여기에 플러스 또 행동까지 곁들이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바로 거품 물어요 자다가 한번 창작해 볼까? 자, 여러분 여기 안에 보시면 은 내장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런 거는 요 칫솔로 하나 둘셋어떠 그리고 바로 쏠쏠쫄솔 <웃음> <둘, 둘, 둘, 웃음> 피가 계속 나네 이 피를 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잡내를 좀 없애려고 하는 건데 회로 먹으면은 조금 뭐 그렇긴 한데 부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 그게 왜그러냐면 피는 헤모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철 냄새가 나가지고 쇠 냄새가 나서 잡내가 좀 나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상관없어요 왜? 은혜가 아마 지금 매기로 처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장모님 미리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씻었으면 자이 지느러미 따, 오 이리발 핑킹가위잖아! 아, 그 목소리서 네 와, 오늘 진짜 <웃음> 핑킹가위 같아. 우와, 개쩔지? 왜? 너가 안 남겨서?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이렇게 손질됐으면 얘네는 비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이동합니다. 미리리리리 플라이어 가래. 진짜 페페 같네? 야, 사람들 오해해.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페페잖아. 그니까! 페페야! <웃음> <웃음> 안 되겠다. 페페 보여줘야겠어. 있지? 진짜 똑같잖아. 페페 다리가 있잖아. 그지? 렇 아니지? 어제 페페 한 마리 새로 데려오 잘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얘 양쪽으로 포를 떠줄게요 포뜨는 게 똑같습니다 여기 큰 뼈대 위로 해가지고 왜왜왜 왜? 그게 문제가 아니네 왜? 칼 돌려 띠로리 니왜거안 네 쓰고 내거써 알았어 알았어 내 걸로 할게 자 여러분 여기 큰뼈 위를 딱 타주면 돼요 우와 얘 진짜 엄청 두껍다 자라란 오. 얘 가운데 뼈네 근데 자 그럼 반대편도 또 해줄게요 어기아기요 라차 어기아기요 라삭사브라이 야 여기 위에 살도 있나봐 이거 지리하면 되겠는데 근데 장모님 와, <웃음> 고민을 한다고 이거를. <웃음> 자, 그럼 얘는 바로 버려봐서 자 그리고 여기서 갈비로를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그바지 까. 로 바로 껍질 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까지네 라바샤브라이야 바로 이이 나야? 야로 바로 폰아 <웃음> <웃음> 잠깐만 궁금한거 있어 왜나된거야 갑자기? 갑자기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 진짜? 아니 아 알겠다 이게 내가 더 좋아하면 안되는거구나 어어 너가 신나면 나는 싫어 아 진짜 아,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 왜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 그렇게 내가 신날 줄 알지 뒤질래자 <웃음> <웃음> 얘도 바로 까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서두 덩이가 나왔습니다 타다끼 먹을 거를 지금 바로 일단 냅킨에 살짝 이렇게 한다아 <웃음> <웃음> 죄송해요 여러분 아, 왜못 하냐면은 은혜가 <웃음> 뒤에서 찍다가 혼자 갑자기 왜 그런 거야? 그걸 참고선 해야지, 내 거. 아, 그런 거야? 너 너무 재밌게 생겼잖아. 와, 여러분, 일단 이 두덩이를 내키에 잠깐 절어주도록. 아, 잠깐 물기를 빼주도록. 아, 절어. 야, 주둥이 좀 쳐봐. 음, 주목은 좀 그렇지. 내귀 놓고 카메라 들어. 던져봐서. 자, 여러분 이렇게 5분 정도만 물기를 좀 빼줄게요. 자, 여러분 5분지 났습니다. 열어봐서. 와. 생각보다 이 메기가 만졌을 때막 물컹물컹거리고 흐느적거려가지고 살도 되게 물렁물렁할줄알았는데 엄청 단단해요. 한번 이렇게 눌러봐 봐요. 너가 싫다고 해서 내가 포기를 할것 같은 사람은 아니로 아니라고 아니로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웃음> 아니라고 보이지 않니?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부탁해요, 제발. 이렇게 한 번만 찔러봐. 오이. 누가 그렇게 눈물을 더해보라며자 <웃음> 여러분 그래서 이 한덩이만 딱뺀 다음에 자 도마 바로 낙지치기 사닥기로 해먹을 거를 옆으로 러스썰기 자 여기도 러스썰기 자 여러분이 렇게네 덩이는요 다시 한번 요넵킨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샤말아주지말아요 두자에 잘 말아주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웃음> 왜냐면 은혜가 맨날 제가 잘 말아줘 하면 어 진짜 옛날 아저씨 같다고 그 옛날 노래 부르면서 막 행동하는 거개 싫다고 이래가지고 개사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 매기가 친해 반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눈부시 햇살이 너무 난창거려서 <웃음> <웃음> 너 리액션 왜 그래? 이구씨자 여러분 이제 이두 개는 강정으로 먹을 건데 강정으로 먹으려면 두껍게 좀 썰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사 아모라이 라사 로르롱. 자 여러분 이렇게 살을 싹다 잘라버렸으면 왜 이렇게 많지 잖버요 옛, 살아있던 애였지? 그래? 냄새나? 부욕질일 정도라고?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은혜가 엄살 좀 심하네? 자, 여러분. 이제 튀김가루에 튀겨주겠는데, 그냥 튀김가루 아닙니다. 은혜야, 스포하지 말라고, 이런 거. 자, 이거 컷. 다시, 다시. 자, 여러분. 이제 튀김가루에 튀겨볼 건데. 자. 전이렴에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에에에, <웃음> 내가 한수위야 이럴게야. 자 바로 치킨튀김가루, 치킨튀김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고 오늘은 반죽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셋오토야 바로 두두두두 두. 두두 두두 어 잠만 누구지? 어 여기서 여기 어?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그거 하고 있어. 전이자친구랑 하고 있는데. 어현 여친. 걔 이따 거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바닷가에서 웰치 산자. 아아아하하하하 <웃음> 자요렇게쫙 조졌으면 은 여기다가 자요렇게내 바로 투하. 오야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맞지? 무서워. 뭐가? <웃음> 어, 어디가 무서운 거예 도대체 여기는 야, 나 역주에 있던 대를 어떻게 와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나는 왜이이사람이이 결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바로 따라와. 안 따라와 안따라오면이 진짜 뭘로 맞을지 몰라. 왔는데 왜 그래? 아 오셨어요? 네자 그럼 바로 요거 냄비 킹자 바로! <웃음> 어나나나나 no, no, no, no.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 요맥기 바로 입장! 오우 쉣자 이렇게 바닥에 붙잖아요 요거는 빨리 이 떨어뜨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떨어뜨려야 바닥에 안 붙고 잘 튀겨질 수 있거든요? 너도 가라 뽀지자 여러분 요정도면 다된것 같습니다 바로! 터! 터! 터! 오! 야 더럽게 맛있겠는데? 빨리다 어 잘가 상만나 조심해. 고마워. 나는 네가 계속 나한테 뭐라 하길래 이런 거칼 해도 확찔려봐려 약간 요런 마인드로 사는 줄 알았거든. 모르는 아니야. <웃음> 내가 널봉소에 봐왔을 때 약간 그런. 얼마나 쓰레기래. 키티 라스카. 이제 양념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소스의 재료는 액션, 무빙, 짠, 다진 마늘, 케첩, 로 추장, 간장, 로리고랑. 바로 마지막은 러이탕. 와. 케첩 여기에 이거라고. 존스럽기는. 아, 진짜 얼마나 세련됐다고. 치... 아 하나 아응 어휴 마음까지 예. 자 그럼 일단 물세 스푼을 넣어야 돼요. 세번자 여기다가 케첩 바로 한 스푼 버려 버서. 자 그다음에 란장반 스푼. 그다음 롤리고랑 한 스푼. 자 그리고 마진단을반 스푼. 그리고 로추장. 아니 근데 옌 작은 걸로 하면서 왜반 스푼 넣는 건데? 이 정도 리발할까? 아. 반 스푼. 그리고 마지막 할라이드 럴탕은 롤탕. 뭐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어. 럴탕. 자 이렇게 재료 준비 다 됐으면 바로 따라와라. 파이어! 근데 개 빠져. 저파이안 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죠. 뿔뿔이야. 나다 <웃음> 얘네를 타지 않게 풀어 줘야 돼요. 보통 양념치킨 소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소스 제조를 할수 있거든요. 너막 주문하잖아. 뭐 소스 더 주세요. 조용히 그런 거 머리나 만들어 먹는 줄 안다고, 사람들은. 너 요리 잘하냐고 물어볼 때가 제일 짜증나. 왜? 당연한 거를 물어봐서? 아. 마치 조용히 해. 나가리라, 나가리. 자, 여러분. 이렇게 살짝 거품이 올라오면은 바로 다 투하. 자, 그리고 매기살이 생각보다 잘 뭉개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살살 해야 됩니다. 불 꺼도 돼, 이제. 턴 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은 구워버서 와, 우 은혜 개 빠졌죠? 아, 배고파서. <웃음> 맛있겠지? 너 아까 안 먹는다 했지? 내가 언제?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지금 뭔가 허전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깨, 깨. 깨, 아니죠? 땅콩. 경. 그렇죠. 땅콩 맞습니다. 아, 나는 안 뿌려. 아, 은액 견과류 싫려해가지고요 완전 부려볼게요. 살살.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잠깐 얘 짜져있고. 자, 이제 타다기로 만들 거 펴볼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망사. 자, 여기다가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견착, 돌려버섯, 열어버섯.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토치로 이 녀석 먼저 한번 해볼게요. 와, 이게 여러분, 토치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맛이 지대로 나거든요.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기 맥이 강정이랑 메기타다기가 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다키 요렇게만 먹으면 좀 싱겁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레리라리로르 조금씩만다땅땅 이렇게 다 한번 발라줄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강정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음. 우와 여러분 제가 메기를 요런 식으로 해서 먹어본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메기는참 좋네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살도 되게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땅땅하고 맛있어요 가슴살 같아요 초베르 야, 야 은혜야 너 이거 먹어봐. 졸업 졸업. 응? 맛있지? 응. 뭐 같애? 치킨.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큰. 또또또르아 <웃음> 이렇게 또흥분했네 졸업 졸업. 추베르 파면 줄게. 추베르. <웃음> 배 많이 고프구나 미안해 은혜야. 맛있다. 진짜 맛있지? 여러분 진짜 은혜가 웃긴 게뭐냐면 요리하기 전에 생선 들고잖아요. 그러면 아나 생선 별로 안 좋아하잖아. 는데 생선류는 요리해서 먹으면 다 처먹으면 맛있다고. 맞아 아니야. 맞아. 추베르. <웃음> <트럭. 웃음> <웃음> 또 줘? 어. 싫어. 야야야야 여러분 매기 잡으셔가지고 뭐 물론 매운탕 맛있죠 근데 약간 별미 느낌으로 요거 한 번만 해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오늘 하신 거 보면은 근데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도 해 이걸 따라 한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가끔 제가 한 요리를 따라해 주셔가지고 인스타 스토리 DM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럴 때마다 뭔가 너무 뿌듯하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아무도 안 쳐먹은 거 굳이 나 때문에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매기 강정 혹시 하실 분 계시면은 인스타그램 DM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대망의 매기 타다기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레 아니 그거 안먹을래 야, 이거 먹어야 돼. 나 원래 타닥이 별로 안 좋아해. 오늘부터 좋아해질 거야. 진짜 강정 쓰레기야. 이제 알겠어? 나니? <웃음>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여러분. 투베래와 약간 그회 냄새를 맞췄을 때는 시큼한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회를 먹으면 좀 힘들겠다 생각 들었는데 타다이 하니까 그 냄새 다 날라가고 제가 저번에 먹었던 가물치 타닥게보다 지금 훨씬 맛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먹어봐. 먹기 아니, 괜찮아. 너 맛있다고 또 먹을 걸. 하나, 둘, 셋. 자로! 자로! 어때? 맛있죠. 아 근데 자꾸 욕조에 있던 애가 생각나. 계속 헛구역질 나오려다가. 아 진짜? 내가 이런 공감대가 있는 척을 촬영만 딱히면 잘해요. 어이없어. <웃음> 그리고 사실 요 타닥이나 강전도 솔직히 카메라 꺼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혼자 다 먹어요. 막 TV 보면서 먹. 아어어 어, 어. 근데 하나 물어볼게. 뺨 때릴 때 나는 안 불쌍해? 응. 음.